저번에 뭐여 아직 아침이라 그런가? 지금 저희한테 아침이잖아요 성인식 무대보고 비비님께 반했다고 그 성인식 무대를.. 아그 회원.. 회원 저녁 영상 보셨구나? 이거 나가리인 거.. 이거 약간 나가리 된것 같죠 여러분? 이거 알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언니가 보고 시켜달라 하신 거 같은데 나가리 된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에 3만 원 정도 주고 샀어요 4개 뭐야? 전 사실 왕자였습니다 여러분 전생에 왕자 왕관은 이렇게 써줘야 되거든요 개 잘생겼죠? 흑살 <웃음> 남겼다! 나은 언니 이거 맞잖아요 형수! 나은이! 이거 맞췄립 정보 들으세요 여러분 립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캡처의 시간을 드릴게요 캡처! 필럭팻, 필럭팻 잘 보이죠 여러분? 제가 드라마를 안 보는 이유가 사랑이 약간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달까? 저는 정말 그 허상의 이야기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남친은요? 사랑 안 하세요? 남자친구가 있다고도 말한 적 없고 없다고도 말한 적이 없는데 있다고 이미 부산 바닥에 소문 달았다고요? 그 없는데요? 포항 사람들은 웃을 때 포항앙 이마도 좀 까고 변화를 좀줄 듯한데. Mind your own business. It's not your work. I do by myself. Okay? 영어 공부 계속하시나요? 아, no, no, no, no, no. 영어 공부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생활 영어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전또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조금 미국 예능 같은 것도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팝송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노래가 좋으면 이 가사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니까 내가 찾아보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저도 언니 따라 앞머리 숱 많이 내야겠어요 어, 앞머리 근데 앞머리 숱을 많이 내게 되면 되려 저처럼 약간 남성스러운 이미지가 도라질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치마에 키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의심 없이 젠더 같지 않고 원래 여자 같아요 진심 프로필 사진이 무지개네요 어, 정말 의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좀 편견이 없고 LGBT의 이 모든 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무지개 프사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이상형은요 저는 이상형이 맨날 바뀌는 것 같아요 바삭바삭해 보여요 머리를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앞머리는 그대로 있는 이, 있는 매직 머리 넘길 때 약간 박본 리즈 닮았다고요? 지금 계속 넘겨야겠다 야야야 <웃음> 야. 아, 이거 할때 말한 거예요 설마? 나 혼자 똥바가지 었네 비비안 주얼리 앰버서더로 이번에 비비안 목걸이 3개나 샀어요 여러분 지금 요거가 골드 펄의 골드 비비안이잖아요 차가운 느낌의 실버 진주랑 이, 이 ORB가 아예 은색인 제품이랑 3줄짜리 진주 초커가 블랙 비즈로 되어있는 나중에 보여줄게요 여러분 비비님도 연진이가 했던 비비안 웨스트 목걸이를 하셨군요 First of all 이거 밝혀야 되는데요 제가 먼저 했어요 박연진씨보다요 오늘 신발 궁금하다고 혹시 제이유님 구두 변태신가요? 당장 보고 계시는 바지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속옷 쿠팡에서 5장에 29,890원하는 뱃살 보정 속옷 있는데요. 뱃살 보정이 되나요? 뱃살 보정이라기보다 그냥 그 배를 잡아주는 그 느낌이 안정적이잖아요. 못느낌자리죠. 왜 굳이 여자들이 그 로우라이즈를 못 입냐? 그 바지로 배꼽 위까지 잡아주는 그 안정감을 포기 못하거든 사람들이 쉽게 한번 그 맛을 맛보면 저도 여러분이 좋아요. 뭐에 방구 냄새가 났지? <웃음> 뭐, 아니, <웃음> 여기서 나는 것도 아니고, <웃음> 여기서 나. 여기서. <웃음> 근데 여러분, 제가 돈통에 대해할 말이 있어요. 제가 오늘 저도 올라간 할 얘기를 봤거든요. 물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15년간 쓴 돈통이 없어진, 건 정말 큰일이긴 하지만. 왜냐면 지금 돈통을 바꾼 지 3일 정도 됐거든요? 3일 내내 오돌이가 마신 나요 아수 돈통을 바꾸고 돈이 잘 벌려요 여러분 언니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m 지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돈통이 커서 그런지 더 많이 들어오더라고 돈이 심지어 지금 3일 최근 3일이 주말에 껴있잖아요? 주말이 껴있다 그렇다는 건 아가씨가 출근을 많이 해요 근데도 가져가는 돈이 좀 됐다라는 거는 돈통을 바꾸고 돈이 잘 들어오지 않나 주말에 바꿔서 그렇다고 뭐 어, 됐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바꿔서 잘 되나보다 그 돈통이 뭐 맨날 잘 벌어 좋겠어요 아니거든요 못벌어준 날도 있어요 그 돈통이